그 올드마스터는 음. 뭐 위험한 다리를 앞으로 가가지고 음. 저기 멀리 있는 그 타겟을 찍고 draw his bow 이, 지금 올드마스터가 쏘는거니까 얘도 올드마스터고 and fire the n 깨끗하게 뭐 쐈다? 음. 이 부분을 그 히트 쪽으로 맞췄다 now you 올드마스터가 말하는거니까 얘는 그 영화죠 네. 그거 말이다 as he stepped back onto it 어, 그 안전한 것으로 그 물러나죠. 물러나면서 그 영.. 아.. 그.. 그 어린 그 챔피언은 Was frozen 의 두려움에 얼어버렸다 You have more skill with your h o e 너 정말 뛰어나다 맞춰을까 하지만 너는 mm -hmm. 아, 하지만 너는 mm -hmm. 스, mm -hmm. 그 샷을 방출시키는 마음에 관한 스킬은 적다 mm -hmm. Nothing addressed our n e e Address is our n e e 없다 우리의 f i t i n with others 우리의 욕구를 다루는 것은 없다 다른 사람들과 알맞게 깊이 그 뭐냐 전통만큼 그럼 전통이 okay. 중요하는 거고 okay. 우리의 트레디션은 뭐, Satisfied 만족시켜준다 우리의 깊은 감성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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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팅 이벤트, 뭐, 네. 우리를 뭐, 스포팅 이벤트하는 이노래는 우리들을 관중들을 결속시켜준다. 그래카만스에서 날이 된 누가나 불독뱀 오케이, 뽐물되는 y e 의 r s 뭐 백년 어? 어쨌든 패스 뭐 올림픽, 토치 성성 성, 성화 성화 그 다음에 전 세계들을 통한 뭐세드 사이 이런 이 종교적 차이, 인종 차이 이런 것들은 옆에 두고 그 다음에 경기들을 개방시켰다. 그러니까 허물었다. 테리션 이렇게 뭐 본격 일이 나오고 카라니다스 넘어가면, sense of isolation, l t 그 뭐냐, 그, 전통의 힘, 사람들을 묶어주는. 그래서 이